]의 강의 내용입니다. 성공창업의 베이스 창업을 위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단지 하고 싶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창업과 사업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인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랜을 짜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창업의 플랫을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창업 플랜이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플랜은 순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역할 분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출시까지의 12단계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능력에 맞는 창업 플랜의 핵심은 나의 위치입니다. 내가 CEO를 할지, CTO를 해야 할지, CSO를 해야 할지, 아니면 CMO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가려움. 엔지니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 꼭 CEO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CTO가 알 맞을 겁니다. 창업 멤버 구성은 더욱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일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뜻이 맞는 창업 멤버가 있으면 창업의 성공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창업 멤버까지 구성되었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초기 시드머니, 즉 투자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 없는 창업은 있을 수 없을 만큼 창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최소한의 사업자금을 만들어두어야 안전적인 창업을 할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자금을 수여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경진대회에 그리고 기타 등등의 R&D 사업에 지원하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판매처 혹은 투자 네트워크 등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후 제품이 개발되면 MVP가 완성이 됩니다. MVP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린 스타트업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제품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 제품을 피보팅하고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창업해서 잘 될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창업을 하면 잘 될까요? 뭐 성공을 할까요? 혹은 하지 말까요?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할까요? 사실 저도 해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멘토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멘토들은 바로 옆에서 조언만 할 뿐입니다. 결정은 스스로 확신이 될때 하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투자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대박 터트려 드릴게요. 아이디어를 발설하면 꼭 도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아이디어니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들어보지 않고 투자자를 소개해주거나 투자할 사람은 이 사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창업을 하고 싶어서. 사장이 되고 싶어서 혹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창업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무모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인생을 걸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본 뒤에 창업을 고민해도 절대 늦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객관적인 아이디어 평가와 그리고 자기 능력 평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은 취업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보다 더 많은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창업자입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동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설득하기 위해선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네, 동업자라고 하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돈을 대는 투자동업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업자 그리고 다양한 동업 파트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실력 있는 동업자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저 사람과 같이 가면 나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덕분에 그분을 한번 설득해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급여를 많이 줄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도 커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음, 일단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셔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전, 그리고 상대방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모 대표는 자신이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직원을 뽑을 때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꼭뭐 완벽하다라고는 볼수 없지만 내 사업에 대한 진실성을 상대방한테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업에 비전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급여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현대 사회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급여 대신에 물질적으로 보상해 줄수 있을만한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네 어, 스톡옵션 그리고 소유 주분에 대한 증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라고 말하면 주식 매입 선택권 혹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벤처 비즈니스 등에서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업 전망이 밝을수록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른 이들도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을 모두 건드릴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영입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덕분에 제대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팀에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애가 강해요 일은 워낙 잘해서 놓치기 아까운 인재이긴 한데 팀 구성을 위해 과감히 정리해야 할까요? 만약에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매우 약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이나 기타 설득적인 방법으로도 이 친구를 품어내기 어렵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일처럼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저도 꼭 창업에 성공해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성공창업의 베이스, 창업을 위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